<웃음> 잘들 계셨죠. 어, 천일입니다. 머리 그 어떤 양반이 그이 천일 머리 바짝 묶으니까 머리 길어줄 모르더구만. <웃음> 그래서 어, 머리 <웃음> 길은 거 잠깐 이제 아직 안 묶어서 묶으려고. <웃음> 좀 전에 그 옆집에 그 <웃음> 우리 저기 이대감. 이대감 선생님이 요즘 그 저기 아파가지고 쓰레가지고 일을 못해. 그렇다고 저 옥상에 배추 심는다고 일을 못하니까 어이 이 선생 이 천일이 가해요 이? 어이 이 선생 그뭐 기운 남는 남없 기운 쓸데없는데 와서 <웃음> 이거 바시나좀 갈치해서 가서 노가대하고 왔어요. 아이씨 노가대하고 왔더니 땀 흘려가지고 좀 샤워하고 씻고 혹시 머리 말리고 그래도 오기 전에 잠깐 여러분 좀보여주려고 그랬어요. 머리가 좀 길은가요? 어때요? 응. 머리... 이러니까 나 뒤에... 뒤, 이러면 뒤에서 보면 완전 아줌마인데. 그죠? 하하하하자 <웃음> 이거... 이 정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셔서 냈어요. 응? 좀이따 머리 묶고 머리... 삼, 정신 사나워. 정신 사나워요. 응? 응. 잠깐. <웃음> 자, 그... 머리 머리 묶었어요. <웃음> 어때요? 또 다르죠? 네. 자, 참고로 이거 녹화 방송이에요. 아, 녹화. 에... 어두한 거예요. 에? 생방 아니에요. 어. 자, 오늘은 아, 양력으로 8월 19일, 아, 아, 2021년. 음력으로는 7월 12일 입니다. 이 천일 생일이 그 음력으로 8월 19일이에요. 음력으로. 근데 페이스북은 음력양력이 없어요. 그래 오늘 8월 19일이라고 페이스북 페친들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올라오는 바람에 그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도 모른 척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일이 막 댓글 달아주시고 고마우니까 뭐 천일이 뭐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또 그렇게 막글들올려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일이지. 이 천일도 다예다 못하는데 감사한 일 있잖아요. 그죠? 고마워서 일일이 아, 이 천일의 그 타임라인에 글 올리신 분들 생일 축하한다고 일일 다받다 해줬어요. 음? 음. 자 에, 어, 지금 시간은 이제 7시 57분 아, 7시 17분이고, 이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은 아, 밤 11시, 11시에 예약해 놓을 거예요. 어? 예, 그때 보시면 될 테고. 어, 저기, 그 유튜브, 그, 아, 경화님, 경환님. 경화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분이, 예, 천일한데, 암흑기를, 예, 찬일이 이제 조상, 어차피 조상이 도와주는 거니까, 그럼 조상한테 잘하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나는 이렇게 산소 어, 쫓아다기고 그러기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물었는데 그래서 대충 조금 얘기다 하 보니 다음에 좀더 얘기 좀 해주라고 아이고 좀더 또 이것도 이것도 또안 안 했는데 그래서 생각난 김에 오늘 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웃음> 예, 오늘 그 페이스북에, 어, 천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런 얘기, 무슨 얘기를 했냐. 어, 우리 그, 내려오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식한 귀신은 경문도 모른다. 불교에서는 그냥 경문이라고 안 하고, 무식한 귀신은 경도 모른다. 경. 그러니까 만약에 천수경, 금강경, 반야신경, 뭐 이렇게, 응? 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도 우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에요. 그 얘기. 그얘기그 얘기 옛날에 전입이떠서 살아생전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죽어서 절대로 무식한 귀신 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천이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무식한 귀신은 당신 잘 되라고, 좋은 데 가라고, 아, 극락왕생 하세요. 해도, 그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못알아들어 무식하니까. 그런 귀신은 답이 없어요. 그 귀신은, 그 무식한 귀 거기는 조상 귀도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신. 그럼 반면에, 그 얘기를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똑똑한 귀신은 어때요? 똑똑한 조상은? 똑똑한 조상은, 당신 자손, 당신의 자손이 어렵고 힘든 걸 얘기를 안 해도 알아들어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천일이 얘기했듯이, 어, 조상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 야 임마, 넌 나한테 해준 게뭐 있는데? 이런 얘기를 천일이 저번 편에 했죠. 응? 그잖아요. 야. 너는 내가 너네 조상이라고 도와 달라고 하는데 그러는 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조상님은 대밖으로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 경환님이라는 경환님이 천일한테 문 못한 그거예요 그럼 조상들한테 조상님들한테 그럼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 그리고 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유튜브에 답글 몇 가지를 얘기해줬는데, 재산은 일단 기본이에요. 재산은 기본이야. 재산은 어? 재산 기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물질적인 걸를 일단 얘기해줄게요. <웃음> 그다음에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 천일을 가끔 얘기해줘요. 옛날 시제라고 있었어요. 시제, 시제 내지는 시사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는 각 문중마다 각 집안마다 전부 통틀어 가지고 산에서 큰 죄를 올렸어요 제사 말고 제사 명절 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차례 말고 따로 그이 정확한 용어는 시제인지 시산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도 동네 어느 분좀 진짜 막 거나하게 차렸어요 거기 가면 못 먹고 살 때니까 제 끝나면은 금식을 그다 나눠 먹으니까 응? 그렇게 넘어 먹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큰적인 안해드려도 자기 조상을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제사 이때 말고도 응? 이때 말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치성 우리말로 치성이라고 그래요 치성 내지는 제를 올려줄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각자가 따로 어, 매들매신날 <웃음> 치성 올릴게요. 해가지고 하는 것도 참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예, 우리가 또 무속인들, 무속인들 통해서 나를 잡아가지고 하늘에 고하고 치성 죄를 <웃음> 올리거나 응?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내용필이 아까 보면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여유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거래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그 왜? 그 왜? 무지적인 거는 힘들고 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방법들을 얘기해 를 줄게요. 아... 여러분들이 잘 사시면 돼요. 잘 사시면 돼. 어떻게 잘 살아? 늘리천일얘기했잖아요 없는 와중에 베풀고 살고 덕사고 살고 명산대천 어디 갈일있으면꼭내 가정 내 새끼만 빌지 말고 우리 조상님들, 응? 호결에도 못 가신 조상님들, 내지는 극락이, 아니, 조성세계가 계신 조상님들이라도, 잘 계시고, 응? 공부 많이 하시고, 어떻게 빌으란 말이 대부분이 가서 빌면 어떻해 내, 나부터 빌어. 나나 나비, 빌고 자식새끼 밀고 내 부모님 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절대 조상님들 안 밀어요 조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산조상 하나는 죽은 조상 산조상과 죽은 조상이에요 여러분 산조상은 누 그냥 엄마 아빠예요 부모님 그게 산조상이에요 살아있는 조상 그 다음에 죽은 조상 먼저 간 조상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산조상이 중요해요. 죽은 조상이 중요해요. 당연히 산조상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조상, 내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내 부모. 내 부모한테 잘하지도 못하면서 죽은, 죽은 조상한테 어떻게 잘해. 그죠? 내 부모한테 잘하는 건 뭐예요? 바로 효예요. 효. 효. 효도 효예요. 내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조상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조상님한테. 왜인 줄 아세요 내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 누구의 자식 할아버지 할머니 의 자식이잖아 그죠 우리, 우리 아빠는 친가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이고 우리 엄마는 외가 쪽 외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 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듯이 우리 엄마 아빠도 누군가에게는 자식이란 말이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는 안 이뻐할지언정' 이를테면, 나, 예를 들어서 '나는 안 이뻐할지언정' '안 입지언정 '당신 자식은 이뻐할 수가 있다' '당신 자식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잖아. 그죠? 그리고 왜그 조상님이, 그러니까 조상님을 많이 위해 드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부모인들 어느 부모인들 내가 여유가 있고 잘나가고 돈도 많고 그러면 자식들 안 도와주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다 자식들 잘되라고 밀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다 챙겨주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마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음, 부모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으면 어떡해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 그죠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게 없으며, 배운 게 없으며. 그게. 그랬을 때, 우리 조상님 다시 그 얘기가 봐요. 악보라겠어요. 아, 내 엄마, 아버지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다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이 었단 말이에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어서뽕 떨어졌어요? 아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누군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자식이었어. 누구? 중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그럼, 중조 할아버지는 뭐, 날때부터 할아버지냐고 아니죠. 중조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누구? 고조 할아버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리사랑으로, 내리사랑으로 들어, 내리, 내리사랑이라고 들어봤죠. 응? 내리사랑.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첫 번째, 내가 산조상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 응? 산조상한테. 그리고 많이 베풀고 덕을 쌓으라는 거. 베풀고 덕을 쌓는 건 뭐냐면, 봐요. 산조상이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잘해. 그럼 잘하다 보니 그 아버지, 엄마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이고내 새끼가 그래도 지새끼잘 키웠네. 응? 이뻐한단 말이야. 그 와중에 자손이 자기 손주가 어, 위에 드리고 우리 편 위에 드린다고 그래요. 어? 위에 드리고 때 되면 어디 가서 그냥 속된 말로 치성 올리고 열심히 가서 빌고 다기고저 어? 성에 서잘 되시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단 말이지. 그랬을 때 아까 뭐라그랬어요 돕고 싶어도 부모가 쩐이었거나 지식이었거나 이러면 도, 못 도와준다겠죠. 살아있는 종생들은 어떤 물질적인, 게그 극부가, 반대 극부가, 물질적인 어떤 형상이 필요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삿밥 차려놔도 그분들이 진짜 먹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듯이. 보통 우리 길을 흡수한다고 그래요. 제삿밥이나 이런 거를. 그렇듯이 그분들은 당신 자손이 선행, 덕을 쌓고, 덕을 쌓고 착한 일하고 베풀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은 기를 받아요. 특단 말로 뭐를 받아요.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님들의 지금은 당장 힘이 없고 힘이 없고 쩐이 없지만 어떻게 조상님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얼마 전에 아 이번에 이제 이거 제 구단 어느 그 우리 소반이 하나 제자 제작, 예비 제작감이 하나 있는데 일반 중생. 저번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양반은 이제 진짜 뭐 이렇게 자기가 아는 보살의 말을 듣고 그날 2년에 한번 꼴로 구슬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슬. 근데 그게 딱히 잘된 구슬은 아니었지만 처일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잘된 구슬은 아니었지만 천이잘 했다고 했어요. 왜 잘했냐. 야, 봐라. 네가 없는 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너희 조상들은 어디 헐벗고 못 먹어서 못 먹어서 굶지리거나 옷이 없어서 헐벗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다. 응? 다 저성세계 잘 가고 놀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 잘했다 했어요. 그한 10년 넘는 세월을 갔다가 그랬으니 금전적으로 그 중생한다는 막대한 손해죠. 우리 인간이 혹시 로 봤을 때 막대한 지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생이 그걸 정말 잘 했단 말이죠. 응? 자기 조상들이 잘 되고 있다고 떠나서 기본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만큼은 그 중생이 해결해 줄 거예요. 남들이 봐도 미쳤다고 했겠죠. 그죠? 너 미쳤어? 너 거기 빠졌어? 미신에 빠진 거야? 어, 이럴 했죠 하지만 그 중생이 그 행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해온 그 자체가 그 집안, 자기네 조상 들 입장에서는 대박이었던 거예요. 대박. 아셨죠? 내가 조상님을 위 하는 거. 여러분들 가끔 천일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사회에서 유교, 유교사회에서는 양반들 집안 한쪽, 집 제일 안쪽 먼데다가 사당 차려놓고, 어디 나갈 때, 조상님들 입회 앞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의관 정장하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절하고 나갔고, 들어와서는 또잘 다녀왔습니다. 저기 군거래 관리라 이거예요. 관리문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군거래 출근할 때, 출근할 때가 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군거래 퇴근하고 가면 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 크게 그게 하나의 원칙, 이 법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 전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저쪽에 동남아시아 쪽이나 중국 쪽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걔네들 집안에 향 키고, 초 키고, 잎에 모셔놓고 쉬쉬 하고 한다니까 해요. 여러분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일부 제자들이나 무속인들 말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간호 부처님이나 그런 분한테 이 이야기 다지면 자기 조상님들 위해 조상님들 저는 저기 있잖아요 캄보디아인가 어디 프놈펜인가 어디 그쪽 가면은 지하 땅 속에다가 자기네 죽은 조상들 시체를 쭉 깔아놔요 그리고 그 위에 살아 응? 그렇게 그런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데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어 무서워 징그러워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그그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위하는 방식이고 응? 근데 그게 100% 맞고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조상님을 위하고 밥 들어 모시는 잘되라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 하 뭐가 있어요 내가 일단 잘 사는 게 아니, 뭐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일단 올바로 살아야 돼요. 올바로 사는 게 뭐야?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고 선, 착할 선, 그 다음에 베풀고 살고 덕사 쿨살고 다 같은 의미인데 조금 조금 조금 실전에 들어가 조좀씩 달라요. 야, 내가 먹고 살만해 베풀지. 그건 기본이 안 됐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함으로 해내가 뭐라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은 아버지가 잘 되고, 또그 아,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낳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낳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되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그, 그 말이 그 이해 되시나, 이해 되시나 모르겠는데, 응? 어? 이해, 이, 아, 이안 되면 몇번 들어보세요. 음. 이해 될 거예요. 조상, 그분이 아까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 묻던 문장데 그때 그게 있었어요. 그, 산소는, 우리가 산소나, 미오, 그러니까 미오, 묘나 이렇게 납골당 이런 데는, 단지 망자, 망자의 어떤 이승에 남은 어떤 그 흔적, 그, 흔적이 뭐예요? 몸뚱아리지. 몸뚱아리한 뼈가루예요. 그거. 그거는, 그거, 그런 것 뿐이 안 돼요. 이승을 원래 그, 그러니까 저승으로 못 가고 떠드는 귀신들은 그게 자기 집이라 해서 그막 산소를 건너면 탈 잡고 그러는 게 있는데, 현제 지금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 산소 열흘 쫓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살핀다고, 이거 아니, 산소에다가 막 이따만 그 산소를 막 크게 만들어 놓고 그막 대리석 이따만 깔아 놓고 그런다고 뭐 조상님처럼 조상님, 그거 아니에요. 응? 이미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육만 남았어요, 육. 응? 영과 훈은 가버렸단 말이에요. 영, 영과 훈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절로 전 갔단 말이지. 거기 남은 건 뭐야? 뼈다귀지 뭐 육, 육신.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 뭘 도와줘? 아, 못뭐 도와주지. 도와준 거는 영과 훈, 영과 훈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영과 훈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응? 그러니까 <웃음> 이 천일이가끔 이쪽이 그, 그 일반 대기업 대기업이나 또 먹고살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런 무속계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 요 조금 무한 사람들은 보다고 저렇게 절간에 가가지고 휘지 팍팍 하잖아 휘지 팍팍 하잖아 거기 뭐 무슨 물사한다고 막 팍팍 거금 내가지고 막 하고 그죠? 거기 절, 무슨 절, 무슨 무슨 절 하고 딱한이름수 올리고 오니 좋잖아 이제. 모양 내기도 좋고 그 저기 스님들이 목탁 두드리게 연불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요. 그지만 진짜로 뭐하 사람들은 이무속인들찾아가서 진짜 굿해요. 무슨 곳? 재수꽃 치성 뭐 이런 거해요 조상굿해요. 굿이라는 게 뭐야? 따지고 제를 올리는 거예요 젤. 그 형, 형식과 그 과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절에서 하는 채나 절에서 하는 것은 스님 중들이 부탁드리면서 한다는 거고 연보내면 한다는 거고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것은 경의금에서 신불러내가지고 어? 처리한다는 거하고 그런 차이 어차피 음식 차리고 밥하고 차려놓고 인사하는 건 똑같아요 어? 응? 똑같아 말하지 아셨죠? 응? 자기가 사, 저 일반 절, 절간에 여러분들 절 한번 가봐요. 가면 대웅전이고 어디 뭐 산신이고 어디 막이런데 가면 어, 뭐 기업체 이름 딱 적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합격을 기원하고 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뭐가 어쩌고 뭐 성사 이래 막 이래가지고 쌀도 막그 포대로 포대로 막 쫙쫙 아놓고 꽃다발 황한 착 갖다 올려놓고 그런다니까. 근데 저희를얘기하잖아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아니라 그건 누가 도와줘 조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조상. 그러면 그분들은 거 절간에 가서 빌지만 부처님 관세음부사님 도와주세요. 문제. 그게 아니지. 그분들이 뭐지그 지장부살 찾거든. 왜 지장부살 무살? 찾지장부사은 염라대왕이랑 극이거든. 극. 염라대는 그기요. 염라대왕은 벌을 줘야 되고 지장부사는 벌을 안 주고 빼올라고 하고 그런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지장부사 찾으면서 하, 자기네 그 조상님들 극락왕생이 빌거든. 응? 빈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과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아 절이 났다. 그럼 절에 가서 하시면 되고 아 무당이 났다. 무속이 났다. 그럼 무속으로 오면 되고 교회가 났다. 그럼 교회가 오면 되고 교회가서 하면 돼요. 아셨죠 <웃음> 대충 얘기해줬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전에 밥, 밥안 쳐놨는데 밥 된다고 기름 빠지고 쭈고 띠띠거리 소리도 나더구만. 음. 자, 여기까지만 떠들어봐요. 하여튼, 에, 자기가 어디 가서 맨 못된 짓하고 싸가지 없는 짓거리나 하고 이러고 살면은 조상님이 잘 되겠어? 안 돼요. 자식도 안 되지만 조상님도 안 돼. 내가 일단 선하게 살고 베풀고 살아야 돼요. 허부걸 어, 하게, 그래야지. 그게 자식을 낳은 엄마 아빠의 공덕으로 올라가고, 그 엄마 아빠를 낳은 할아버지 할머니 공덕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그렇게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응? 올라가, 여러분들 자식이 어디가 맨 말썽이나 키우고 못된짓만 혀봐 응? 못된짓만 혀봐 <웃음> 근데 그 욕, 저기, 어머야, 부모가 엄마 아빠 먹어 안 먹어, 먹잖아, 욕 먹잖아, 그게, 조상 조상을 위하는 게 있냐고 아니거든 불라에서 산조상 죽은 조상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죽으면 조상이 돼요 우리도 우리도 죽으면 그러니까 너나 할 것이 죽으면 뭐야? 죽으면 다 조상이라니까 어떤 조상? 죽은 조상 먼저 간 조상. 조금 유식한 말로, 선망조상. 먼저 선 자, 죽을 망 자. 먼저 죽은 조상이 있다 이거지. 응? 선망조상, 후망조상이에요. 후망조상은 나중조상.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죽은 조상. 응?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셨죠? 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또 들을게요. 조금 들끄시고 저는 여기 방송 끝나고 들어 가밥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뭐, 죠 또, 미진한 얘기, 얘기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제약성도 많고, 또 너무 늘어지면또 재미도 없어. 여기까지 하고 또못다한 얘기 다음에 또 할게요. 아시죠? 좀보세요